아 날이 추워져가지고 저같이올라온 김에 하, 국물 너무 땡겨가지고 오늘 당내장탕 먹을 겁니다 안녕동에 안녕치킨 야 당내장탕 중짜 이거는 이제 알닭 네, 고기 살들도 들어있고요. 그리고 예 내장 네 국물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. 자, 선한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자, 오늘 제가 온 이것은 안녕 치킨입니다. 사실 이거는 이제 한 거의 1년 반, 2년 정도 전에 당내장탕을 찍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예. 오늘 한번 더 찍게 된게 개인적으로 이게 오늘 너무 먹고 싶었어요. 바람도 좀 차지고. 아들 백일이라 다기 처갓집 쪽 올라왔다가 갑자기 네. 이게 그냥 적당히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사무치게 먹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좀 혼자 먹기는 좀 그렇고 해서 촬영본이라도 한번 남겨보려고 영상을 지금 오늘 또 찍게 됐습니다. 아 무슨 여러분 여기 뭐기존엔 어, 여기가 이제 그때는 제가 와이프랑 연애하고 있을 때는 뭐 처갓집 아니고 여자친구네 아 진짜? 어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아 처갓집이죠. <웃음> 절대 무슨 처갓집에서 뭐 촬영 요청이나. 아 아니면 아 무슨 뭐 협찬이거나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딱 그냥 제가 <웃음> 돈 주고 사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. 여기 김치를 비롯한 치킨, 무뭐 전부 다 무슨 수입사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, 다 국내산으로 해가지고 직접 또 만드시고 무도 직접 다 만드시고 양념 치킨 양념도 직접 다 만드시고 네. 심지어 소금까지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그래서 여기가 시원칼칼하면서 수하사 아 와... 여기 저... 참피디 형이 여기 좀 그렇게 멀지 않는데 게아 살거든요? 그래가지고 형이랑 한 잔씩 땡기고 갈때 여기 와서 먹어요 근데 네, 정말 참피디 형도 되게 좋아하는 맛이거든요 둘이 와가지고 그때 이거 대짜로두개 둘이 먹고 간 적도 있어요 아유 어, 동생 술좀 먹었어? 아유, 아유. 뭐 어떻게 먹 이제 시작 아니에요? 언제 알딸딸 하네? 집에 가서 이제 한잔더 해야 되겠지? 아유, 그 전에 그럼 여기서 좀몇잔더 먹고 그래, 와야죠? 네, 한잔더 먹고. 짠도 안 해주고 먹냐? 아유, 짠에 좀더안 되죠? 참참참. 잡 아유, 똥집도 있고. 국물 맛을 보면 소주잔에 손이 그, 안갈 수가 없어요. 알 자자. 아알 아린 달다 갈. 이게 생긴 게 노른자가 생겨가지고 약간 노른자의 그 퍽퍽함, 네, 탑텁함 이제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러잖아요. 흰자랑 딱 적절히 좀 배합된, 네, 그런 좀좀 진짜 딱 찰지게 잘 씹히는 정도, 네. 그 정도의 질이에요. 천천히 앉아. 사라뜨리지 말고, 사라질 말씀 말고 천천히 앉아. 서자 내장이란 약간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닭살도 꽤 이렇게 좀 많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닭고기 살만 그래도 건져 또 드시면 될것 같고. 와. 아... 와... 진짜 먹고싶었네 그지? 최고다 진짜 아... 하... 빨서 이수 어. 지 감자. 음. 야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. 자, 똥집 튀김. 7,000원. 진짜. 전에는 제가 이제 닭발 튀김이랑 해가지고 먹었었는데 지금 오늘은 똥치 튀김 보여 드리고 있잖아요 오시면 이거만 혹시 좀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셔서 어, 똥집만 해가지고 먹고 왔습니다 근데 어, 똥집을 드시려면 메인을 치킨이나 탕 종류 같은 데 메인을 하나 주문 하셔야 주문이 가능해요 사이드다 보니까 음. 오늘 유독 더 맛있는데 이거 뚱뚱이. 나. 어. 수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, 행복 진짜 뭐 별거 없습니다. 크, 내가 뭔가를 먹고 싶은데 딱 이걸 먹을 수 있다. 응. 진짜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. 네? 어. 소주 하나, 맥주 하나 더 정말 아, 아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아, 진짜 감사합니다 님 흑산도분이지고해가고야 홍어 이런거 해가지고 자주 좀 찍으니까 또 감사하네요 또 여기 지금 나온지 좀돼 가지고 좀 식었는데도 소리 잘 들어보세요. 음. 아우. 야, 아, 식어도 바삭하고 맛있는 똥집, 진짜. 아우. 어아 진짜 너무 먹고 싶었는데 아, 간만에 또 이렇게 또 먹으니까 또아저 너무 좋네요 이제 날좀 차가워져 가니까 뭐 뜨끈한 국물 해가지고 생각나가지고 찾게 된오는 당내장탕 아아 아, 진짜 저한테 요런 맛집이 또 처갓집인게 아 너무 또또 또 감사하게 되네요 아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, 네 예, 영업 종료 시간이 돼 가지고 예,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자 바이바이.